아름다운 동네 그렇지 못한 사람들 린 <웃음> 장벽에 간다 한국인으로서, 한국인으로서 가오가, 가오가 있다면 한번 들려줘야죠 <웃음> 어? 예쁜 여자가 집을 구하네? 연락해야겠다 <웃음> <웃음> 너무 무섭지 않아요? <웃음> 찍다가 들켰는데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무서웠는데 돈 달라는 거였어요 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로 가고 있어요 안녕 내 이름은 킴디 난 독일 베를린이지 구테나 패티? 구테나 패티 구테나 패티 거의 몇티지 진짜 저기 보세요 우반 타면은 음. 그 창문에 요거 그려져 있어 내가 이거 있는 동전이 있을까? 아 여깄다 여기 여기여기 유지암성 오늘 안갈 거예요 근데 오늘은 다 닫았어 여기 진짜 예쁘네요 꼭와 보세요 다음에 오시면 이렇게 한 바퀴 돌고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 아, 너무 아름답게 나오네 이것도 이거 어. 되게 좋다. 아, 어, 진짜, 진짜 아침 8시부터. 짠. 이게 무슨 일이야? 너무 기대하지 않은. 야, 너무 거해. 거해. 뭐? <웃음> 뭐야, 먹으면 이거 먹으면 당력병걸리 <웃음> 너무 무서워. 사진 찍어야 되는 거 아니니? 예, 들 그러니까. 이거 내가 사진 찍게. 시간 차왔다 세 시에 끝나고 다 시에 시작하는데 지 아, 하세요진 네, 아 네, 네. 네, 네. 네. 짜장면 고마워요 네. 날씨가 구려요 <웃음> 자연스러워 <웃음> 지금 브란덴부르크 문이랑 메모리얼 파크 가고 있어요 음 <웃음> 왜웃는 거죠? 은위기가 <웃음> <웃음> <원행이야>, 너무 슬퍼요 <웃음> 왜지? 왜 웃지 마야 오열한다 오열한다 저기야 너무 좋아 Yeah. 오늘 어디 가죠? 오늘은 역사적인 배경이 아주 흥미로운 <웃음> 헬를린 장배에 갑니다. 한국인으로서 가오가 있다면 한번 불러줘야죠. <웃음> 오늘의 데일리룩은 털옷입니다. 추워. 이녀석가아니가아니가 아니라 이가 아니라 히히가아니어가니가니가 아니라 가 아니라 히그 다음에 가 아니라 히트라이트 음맛있겠요 어, 음, 아, 안녕하세요 김디에요 어? 안돼 안돼 김디에요 저는 어 독일이 너무 싫어요 저는 독일이 너무 싫고 한국이 짱이고 잘, 국, 이런 국뽕, 거 국뽕 국뽕 국뽕 놀라 챙기면 안 된다고 여기 분위기 짱인데? 자 잠깐만 안녕 김디 독일 4일차 지쳤어요 어제 빈티지 샵 갔는데 브이로그 못 찍음. 네 어? 또 빈티지 샵에 가는 중. 귀엽다 오빠. 뭐죠 이게? 어우 이거 뭐야? 헐. 그거. 야, 너무, 너무, 아주머니들이 음. 입을 것 같아. 음, 귀엽네. 이거 귀엽네. 아니네. The t s h 응, 하나만 살려고. 음. 이 구독자한테 물어봐. 그리고 투표한 다음에 다시 와 여러분 <웃음> <웃음> 이런 건 어때? <웃음> 이게 뭐야? 벨트? <웃음> 이거는 카라가 하는 거 아니야? 카라가? 벨트 아닐걸? 벨트인가? 또 목에다 하는 거 아닌가? 모르겠어. 어때요? <웃음> 뭔가 잘 어울리는데? 이 풀착장이랑? 네? 이 혼돈의, 혼도넥, 혼돈의 카오스적인 그런. 운동복이네, 여기는. 아 완전 블링블링하다, 여기. 끝아 다음으로 가볼까요? 아름다운 동네 그렇지 못한 사람들 <웃음> 동네 그렇지 못한 사람들 <목소리> 아름다운 동네 야리얼 g 진 노래 나온 거 몰라? <웃음> <웃음> 야, 좀 들어줘 r a n d Batam d 엄마 엄마 엄마 t t 엄마야? y e 여행의 일상입니다 엄마야 어, 엄마야. 펑키슨! 펑키슨! 이거 이름이 뭐라고? 롱아일랜드 아, 아이스티. 이 사진이야. 바로 그래. 내가 페이스북에서 도맹이를 보고 어? 예쁜 여자애가 집을 구하네? 연락해야겠다 <웃음> 너무 무섭지 않아요? <웃음> 나도 이말 듣고 좀 무서웠는데 <웃음> 네. 그러면은 왜? 왜? 왜? 하는데? 예쁜 여자애가 집을 페이스북에 이렇게 딱 내리다가 예쁜 프로필 사진 여자애가 집을 구하네? 그래서 당장 연락해. 혹시 같이 살생각으 있어? 그더니어뭐 생각해 보겠대. 맞나? 일단 데려와.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맛있는 저녁 먹여. 그러면 나한테 빠질 게 확실하니까. 저녁해서 성공 먹여. 성공했어. 성공. 봐봐. 우리 집 베를린에 있잖아. 어? 예쁜 여자 꼬시는 법. 일단 집에 오자 그런다. 첫 번째 만나면 오자마 내가 떡만두 국해줬다 고기 가득 넣어서 소고기 가득. 찐거 아니야? 그거 어땠어? 떡만두 맛있었어요 표정 <웃음> <회장> 봐 <웃음> 교훈을 얻을 수 있어 예쁜 여자를 꼬시려면 맛있는 저녁을 해줘라 <웃음> 근데 이 여성이 만든 순두부찌개 대단했어 아 그거 했어. 진짜 맛있었어 저쪽이랑 확연났죠야 저쪽... 솔직히 말해서 <웃음> 피쉬소스 더 많이 넣었어 다시다 더 많이 넣었어 다시다 더 많이 넣었야 괜찮아 맛있었어, <웃음> <웃음> 야, 괜찮아. 맛있었어. <웃음> 맛있었으면 됐어 아 진짜 나거 아니야 그리고 다시 다시다 몸에 나쁘지도 않아 몸에 나쁜 거 <웃음> 이거 아니야 이거 다 마케팅이라고 띠오빠 음. <웃음> 이거 얼마나 정말 레전더리지. 야너 너무 멋져. 어우 역시 연예인. 4. 4. 노노 노. 3 3. 2 2 2. 한잔 마시니까. 근데 우리 이거 클립 한 1시간 분량인 거 아니야? <웃음> 아니야. <웃음> 우리... 지금 한 20분 됐어. 뭐 편집 몇 년은 하는 것도 아니고 1년 하는 것도 아니고. 그래. 아, 우리 팀디가잘 알아서 하겠 지 그래. 전문가잖아. 엑스퍼트. 엑스퍼트. She is an expert. She is. She is an expert. She's definitely an expert. She's definitely an expert. s h e s definitely an expert on YouTube. 표정 I'm an expert. 지 e 뭐? 아침에 표정. 이들 너무 세요. I'm an expert. I'm an expert for 순두부찌개. For... Okay. That's true. Okay. That's true. 야, 쪽 야, 너 뒤. 야, 야, 야, 이 야, 야, 야, 야. 다 야, 야. 야, pasta without б и т g и т п и г а п а 파스타 и с т о в ы й пастовый, п и с т о a ы й пистовый, пистовый, п и с т о в ы